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인제에 있는 하늘 그린 캠프에 왔습니다. 하늘 그린 캠프, 여기 지금 사이트가 어떤지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캠핑장 지금 산속에 있어가지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해요. 보시는 것와 같이 나무가 굉장히 높이 있어가지고 모든 전 사이트가 그늘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햇빛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이트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곳 캠핑장의 사이트 배치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매점과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화장실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데 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도 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청소도 잘 되어 있고 4섯명 정도가 한 번에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개수대고요. 개수대는 야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사장님께서 물을 받고 계신데 어,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 비가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새로 받고 계시네요. 지금부터 서 S1번 사이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1-6번 데크입니다. 데크 상당히 크죠? 지금 1-6번에서 보는 경치고요. 높이가 높게 높이 있어가지고 정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데크가 1-1번 데크입니다. 굉장히 크긴 한데 중간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아, 사이트 구성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1-7번 데크가 있습니다. 1-7번 데크는 1-8번 데크하고 데크가 붙어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크기는 비슷합니다. 7이나 8이나. 여기도 경치는 6번하고 비슷해요. 대신에 뒤쪽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개수대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크가 1-2번 데크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 데크 1-3번 데크고요. 데크 사이즈는 다 커요. 대신에 이쪽 전부 데크들이 차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좀 갖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데크가 1-4번 데크입니다. 1-4번 가서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경치가 1-4번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이렇게 바로 앞쪽으로 냇가가 있어 가지고 어, 좀 시원해요. 좀 시각적으로도 시원하고 느낌상으로도 진짜 시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크는 1-9번 데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1-10번 데크가 있습니다. 1-9번, 1-10번 데크는 지금 S1번 데크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여기도 경치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데크가 1-5번 데크입니다. 1-5번 데크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1-1번부터 1-5번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번과 1-10번 같은 경우는 어, 저쪽에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이동 주차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들은 차를 좀 떨어진 데다 세워놓고 짐을 조금 걸어서 옮기셔야 됩니다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1번 사이트가 끝나는 시점에 좌측 산 중턱에 S3 구역이 있고요. S3 구역 데크 3개가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으니까 좀 이따 가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계곡, 계울을 건너서 S2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무들이 많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총 4개의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3-3번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데크가 S3-2번 그리고 그 옆에 데크가 S3-1번입니다. 여기 캠핑장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데크예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S3-1번 올라가서 경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3-2번하고 3-1번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3-1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올라온 데크가 3-1번 데크입니다. 그 3-1번 데크는 메인 데크 외에 옆에 데크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아마 서비스 공간 같은데 여기다 타프를 쳐놓고 여기서 생활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번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2번 저기도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크가 3-2번 데크입니다. 3-2번 데크도 아,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이는 게 3-3번 데크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3-3번 데크입니다 아, 여기도 경치가 3-1, 3-2, 3-3번은 경치가 다 비슷합니다 대신에 3-1번이 서비스 데크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데크보다는 조금 유리한 편이 있네요 그러면 다음 데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S3-1번 데크 맞은편 쪽으로 개울이 있고 개울 건너쪽으로 S2번 데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S2-1번 데크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S2-1번 데크입니다 여기 데크도 바로 옆에 서비스 데크가 있어요 데크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닌데 참 크기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경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S3-1번 데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S2-2번 데크가 있는데요. 어, 거리가 너무 좀 가까워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 뒤쪽으로 2-3번 데크가 있습니다. 2-3번 데크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쪽으로 2-4번 데크가 있습니다. 제가 2-3번 데크 올라가가지고 3번하고 4번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2-3번 데크입니다. 아 경치 끝내주죠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게 2-4번 데크 입니다 2-4번 데크는 그나마 거리가 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어 2번 데크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차라리 2번 데크가 좀 없었으면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와 같이 계곡이 물은 많지 않지만 계곡이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다음 사이트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3번 사이트를 지나면 은 이렇게 글램핑동 3동이 있습니다 글램핑동 세동을 지나면 은 M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M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글램핑동을 지나면 은 M 사이트가 있습니다. M 사이트는 이렇게 미사토 사이트고요. 미사토 사이트이기 때문에 파쇄석은 안 깔려 있습니다. 총 3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입구에서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가 M1 사이트입니다. 이 M1번 사이트는 지금 제가 자리를 펴놓은 데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M2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쪽 위에 M3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텐트가 펴져 있는 데가 M3번 사이트고요. M3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단독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M1번과 2번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세개 사이트는 주차가 모두 사이트 앞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M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트 바로 앞에 계곡이 있어가지고 계곡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보시는 경치가 M사이트에서 볼수 있는 경치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땅이 미사토기 때문에 비가 올 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 이것만 빼면 굉장히 좋은 사이트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늘그린 캠핑장 사이트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였습니다.